여러분이 학창시절에 공부했던 교과서에 문장 하나 가지고 어떤 역사학자는 평생을 매진하기도 합니다 그런 역사학자들이 미지의 학문 세계를 탐구해서 그 연구 성과들이 모이고 모이고 모여서 교과서도 만들어지고 개설서도 만들어지고 이게 일반화돼서 일반인들에게 많이 알려지게 되는 건데 사실은 제가 79년도에 박사학위를 받고 그래서 어 지금까지 40년 이상 학문을 연구하면서 했는데 연구하는 것을 강의를 들을 사람이 없었어요. 대학원생들도 자기가 공부하는 것, 그거 딱 그것만 공부지요. 강의를, 그, 어려운 강의, 또 깊은 강의는 들을 사람이 없습니다. 그러니까 공부라는 게 실사구시가 아니라 연구한 게 쓸모없는 것들이 다 되는 거예요. 책 내놔도요, 학자들 책안 읽습니다. 그러니까 전체를 다 아우르고 있고 그 속에서 자기 것을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자기 것만 주장하고 던져버리고 그냥 그만이에요.